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눈과 눈 사이가 몰려 보이는 얼굴에서 코수술을 했을 때 눈물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미간이 좁다 아 그러면 눈썹 사이를 흔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눈 사이 거리가 아, 좁을 때도 우리가 미간이 좁다 하고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좁은 얼굴을 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근데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어, 눈이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어, 눈이 안 몰려 보이죠? 어, 이에 대한 비밀은 어, 동영상을 쭉 보시면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몰려 보인다고 하는데 서양인의 눈 안쪽과 눈 안쪽 이 거리는 보통 28mm 에서 30mm 입니다 그런데 동양인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이 34mm고 서양인 정도의 30mm가 되면 굉장히 눈이 몰려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양인은 이 두개골이, 두개골이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납작한 얼굴이기 때문에 눈 바깥쪽에 여백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눈 사이 거리는 서양인보다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몰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은 장두형 얼굴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보다 훨씬 좁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눈 바깥쪽에 여백이 적어서 우리보다 인터칸탈 디스턴스가 훨씬 좁다고 하더라도 눈이 몰려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 눈의 바깥쪽 여백이 많으니까 뒤티임을 해서 어, 눈을 좀 이렇게 멀어 보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의 뇌피셜이죠. 본인이 이렇게 막그 상상을 해서 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뇌피셜로 그런 어, 수술을 해달라고 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눈이 몰려 보인다는 것은 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눈 안쪽에 흰자위가 적게 보이게 되면 눈이 몰려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트임을 하게 되면 눈의 뒤쪽 흰자위가 더 많아지게 돼서 눈의 안쪽 흰자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어 보이게 됩니다 눈 뒤쪽 흰자에는 많고 눈 안쪽 흰자에는 적어져서 도리어 더사팔뜨기처럼 어, 몰려 보이게 됩니다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눈 안쪽 구석까지의 거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더 좁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눈알을 바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뼈를 바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면 어 수술 성형수술로는 미용성형수술로는 거의 수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에 몰림현상을 좀더 완화되도록 할수 있을까? 얼굴에 가로길이, 세로길이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눈이 몰려 보이지 않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빨간 선 사이에 이 거리가 좁다고 한다면 파란 위, 위에 위 파란 선부터 아래 파란 선까지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거를 중안부 라고 하는데 얼굴 중안부 길이입니다 이 빨간 선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파란 선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빨간 선의 길이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 눈에서부터 입 사이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어, 눈이 몰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 거리인 중안부 축소를 함으로써 어, 코 수술 후 눈몰림 현상을 한결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좁고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 중안부 길이가 길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진에서 보면 왼쪽 분은 굉장히 눈이 몰려 보이고 오른쪽 분은 그렇게 눈이 많이 몰려 보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는 관상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 음향의 이론을 활용하게 되면 코에 골질과 뼈대되는 골질과 코에 살집이 되는 음의 기운 즉 육질 골질과 육질의 비율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 똑같은 눈이 몰려 보이는 거리라고 하더라도 또 중안부가 길다고 하더라도 한결 눈으로 보기에는 멀어 보이게 관상성형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번 코 지방인식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필코 실리콘 비침을 교정하는 코지방식에서 설명드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에 눈몰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상성형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자 얼굴형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한결 눈몰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